부동산 시장의 빙하기가 길어지면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3억 7천만 원대로 떨어졌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대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억 7,998만 원으로 전월보다 1.17% 지난 1월보다는 6.08% 늘었다 지난해 7월 4억 원대에 진입했으나 14개월 만에 3억 7천만 원대로 떨어진 것이다. 대구의 최고 평균 매매 가격인 4억 782만원을 찍은 지난해 9월 이후 12개월 연속 내림세다. 평균 매매 가격이 가장 높은 수성군은 전월보다 1.43% 하락한 6억 5,803만원으로 지난 2월 7억 원선이 무너진 뒤 8개월째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달성군의 9월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7,104만원으로 전월보다 1.53% 떨어져 8개 구군 중 가장 하락폭이 컸다. 달서구는 1.28%, 서구 1.07%, 중구 1.04%, 동구 0.84%, 북구 0.70%, 남구 0.56% 순으로 하락했다. 9월 대구의 평균 전세가격은 2억 5,905만원으로 전월보다 1.24% 떨어졌다. 수성구는 평균 3억 8,562만원, 중구 3억 1,049만원, 달서구 2억 5 2 6 7만원 남구 2억 4,956만원, 북구 2억 2,540만원, 동구 2억 1,410만원, 달성군 2억 384만원, 서구 1억 9,870만원 수준을 보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시장에 드레운 경착륙의 그림자는 앞으로 더 짙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